대모가 있어가라 위로 올라가면 보인다.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또 협조해 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 안양시의 청소년들이 보다 나은 미래를 꿈꾸고 설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이 학생들이 이 계기를 통해서 나의 꿈과 장래의 희망을 다시 한번 설계하는 기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이또 김밥 빼고 싶어 쓰어 해파 하지 말아야 김던이에요김밥내에요 김밥이에요 김밥이에요 김밥이에요 김밥이에요 김밥이에요 김밥이에요 김밥이에요 김밥이에요 김밥이에요 김밥이에요 김밥이에요 김밥이지요김의이에요 김밥이에요 김밥이에요 김밥이에요 김밥이요김이에에요김밥이에이에요 김밥이에요 김밥이에 번 날라오는 펑치 매일 래가처럼 트위빼고 에이 야에브리스내 심장에 다 못을 박아니 자꾸 내마음을가도둬네 Get o u e o here. 워비내돈비는비 우리도 이 e t s m a k i i g rain o 일꿈점손 가족에게 가슴을 손 들었고 생각해 e a I am not Jasmine, I am Aladdin So far a had e you s e Yeah, I said it, had been The Yankee g l take e n I'm okay. Don't give a t a k you're e h n t i I p u I'm g o i o e t d take it a r t i i t pump, pump. o n e m c e c up e d 우리 같이 춤 출자자자 이제 너무 세 가자 지금까지 제 6회 아야시 학생 동아리 주재에니어 페스티벌 구주파인트 다시 스카는 무엇입니까?의 공연 진행의 맡은. 김민재, 송준이 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